샤푼 샤푼 인천 송도점 야아 여러분 이제 안으로 들어왔는데 제가 이 기존 영상에서 이 노년점 거기를 이제 촬영 의뢰를 여기서 좀 받아서 그때는 거기서 좀 이료광고 어, 포함 어, 영상으로 찍었었는데 진짜 너무 맛있게 좀잘 먹었었어요 그래서 꼭 한번 여기죠 식구들이랑 또 오고 싶었었는데 왜또 여기 인천 송도점을 여기 오픈하신다고 사장님이랑 좀 연락을 하다가 어떻게 알게 됐는데 또 먹고 싶기도 하고 그리고 좀 어떤 광고주와의 의리 이런 것도 좀 지키고 싶고 그리고 또 저희 식구들이랑도 꼭 한번 좀 다시 한번 먹고 싶어서 오늘 좀 미리 연락을 드리고 재방문 했습니다. 여러분 혹시나 아 그러면은 지금 뭐 이번에도 무슨 협찬을 받아가지고 식구들 뭐 꽁밥 뭐 <웃음> 이렇게 좀 먹을 먹이려고 데려왔냐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계실 텐데 전혀 아닙니다. 이제 저희가 먹은 거는 당연하겠지만 저희가 계산하고 을 가는 겁니다. 네. 진짜 좀 많이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지금 일단 아버님이랑 저 와이프랑도 같이 왔는데. 빨간 네. 음, 음. 음. 아, 투플 그리고 크, 신선한 새우하고 고저기 간장. 채소들 이제 그 전에도 전에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정말 좀 혼술 이렇게 좀 혼자 뭐 생각하실 일이 있거나 그럴 때혼술하게 진짜 좋아요 어떤 분들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 그런데 38,000원이면 조금 혼술용으로는 좀그 저렴하지는 않은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재료 퀄리티나 상태를 보면요 전 절대 이게 비싸거나 그렇다고 생각하지가 않아요 전 개인적으로 투풀이고 그리 지금 퀄리티 채소부터 해가지고 이 퀄이 굉장히 좋아요 아 저는 저희 저 구독자들을 위해서 응. 한잔하는 것좀 영상 좀 담도록 하겠습니다 음. <웃음> <웃음> 하카이산 다이긴죠 음. 저번에는 이제 주전자에서 그 따라서 또 따라서 먹었는데 그냥 오늘은 그냥 바로 자네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. 자우 음. 바스키쿠세용. 음. 예. 아. 아. <웃음> 이걸 계속 그냥 풀고 있었네. 이걸 뜯어야 되는데 왜안 나오나 했네. 응, 가자 아 응. 환자들가지 아우 음 맛있다 <웃음> 네, 아버님 좀 만족해 하시는 것 같아요 아, 어떠세요? 좀 음, 괜찮아요 깔끔하고 좀 괜찮죠 아버님? 깔끔하고 아주 맛있네 네. <웃음> 네 아버님 좀 만족하고 계세요 네. 아, 가서 야, 관자 생물이 신선하니까, 살짝 배지주지만싹 해도 기가 막힙니다. 응. 라면에 새우 음. 이렇게 여러분들 딱 이제 좀 누구한테 방해받지 않고 혼술 딱 하고 싶을 때 물론 뭐 이제 술은 같이 부어라 마시라는 그런 재미도 있지만 그런 날 있잖아요 혼자 딱 이렇게 좀 적당히 내가 마시고 싶은 만큼만 즐기고 딱 가서 쉬고 싶은 그런 날 굳이 누구한테 이제 술을 따라주지 않아도 되고 뭐 잔이 좀뭐내 자리 비었다고 계속 그냥 뭐 적당히 천천히 먹고싶은데 비었다고 계속 따라주는 자에 계속 이제 먹어야 될 필요 없이 예. 편안하게 좀 즐길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. 우 어. 아관자이버좀잘 익은거 어. 음. 아. 진짜 빈말이 아니라 정말 여기 진심으로 제 사는 데서 차리고 싶어요 진짜 <웃음> 어, 진짜 난 최고야 저 진짜 최고야 솔직히 아, 맛있어 보여 맛있어 여보, 여보 엄청 좋아할거야 그러니까 여기 식구들 한번 때 한번 먹고 싶어서 왔지 아까 말도 안하고 <웃음> <아버님. 웃음> 자, 간장 라이프, 어우. 맛있지? <웃음> 아, 맛있다. 진짜 맛있다. <웃음> 어, 아, 좋아할 줄 알았어. 포스도되 맛있어. 이거 많이 먹어요. 네, 맛있게 먹을게요. 네. <웃음> <웃음> <웃음> 와 사키는 아, 또아 넘치듯이 따라야죠 또 음. 어? 고기 추가는 100g에 11,000원 음. 깔끔하게 딱내 놓고 이렇게 놓고 그러니까 이렇게 같...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 에, 혼자 지아저 구... 음. 와이프가 지금 얘기했는데 뭐 혼술도 굉장히 좋지만 은 이렇게 조금 뭐, 두 분이 오고 해가지고 깔끔하게 혼자 개인용 그릇을 딱서이렇 같이 쓰면도 되겠네 그니까 <웃음> 아 진짜 수원에 있으면 대박입니다아 이거 진짜 내가 하고 싶다 나 <웃음> 하면서 모를 거 아니야 그러면 아예 감사합니다 아, 자 고기 100g 추가 오이 정도 양이 11,000원이면 야 이거 뭐 추가해서 먹을만할 것 같은데? 네저 아버님도 고기 추가 어우 저잘 드시고 어, 계세요 <웃음> 아유 수고하자 哎老子嗯嗯嗯嗯嗯嗯嗯嗯嗯 진짜 저희 아버님 진짜 맛있게 잘 드시고 계세요 아, 네. 자, 자, 자, 이렇게 맛있는 처음 봤다 여기 지막 앞으로도 맛있는데 또 많이 모시고 네, 다녀야지 네, 이제 맛아 빨리 꺼줘 아, 저희 아버님 지금 고기 <웃음> 진짜 나지 않나요? 사이로서 좀 뿌듯합니다 아버님 진짜 엄청 맛있게 잘 드셔가지고 근데 맛이 있어서 잘 드실 것같 좋아하실 것 같았어요 <웃음> 아, 저는 고기 어, 또 추가 아유. 아버님 여기 저, 이게 저, 저희 구독자들이 좋아하는 건데 술이 사라지는 맛술 이라고요 한 <웃음> 젠장 아버님한테 처음 보여드리는데, 한 번, 좀 보여드릴게요, 혹시. 감상평을한 번, 혹시. 자, 우리, 자, 보시면. 자, 술을 이렇게 잡고. <웃음> <웃음> 좀 놀리셨어요? <웃음> <웃음> 아, 아, 식사. 해 이게... 예. 네. 이제 넣셔 으 가지고. 예. 예. 아, 이제... 딱 익혀 가지고 드시면 돼. 보리리잊또 옛날에 시골에 보리가 먹그렇 <웃음> <웃음> <웃음> 자, 오. 아, 맛있게 생겼다, 이거. 또 네. 이것도. 음. 아... 조금 많이 쪼개셔야 되세요. 예. 제가 본듯 추적 같은 거. 아. <웃음> <맛있게 됐는데. 웃음> 자, 이제 그 기존에 이제 광고용 촬영으로 했었을 때는, 어, 1인, 어떤 그 1인 혼술, 이런게좀 많이 좀 부각되는 그런 영상이었다면, 이번에 저희 그 가족이랑 같이 오니까, 가족이랑 식사하러 오기에도 되게 좀 괜찮은 것 같아요. <웃음> 이렇게 좀 깔끔하게 1인, 이렇게 딱, 한 상씩 해가지고, 한이 화로씩 해가지고, 먹는 게 굉장히 또 좋은 것 같습니다 어. 아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놔>? 좀 이제 식사 해가지고 좀더 아,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에, 라면 해가지고 한번 딱 먹어볼게요 음. 가자. 예 맞아 맞아. 아. 아... 아... 여러분들, 시작부터 끝까지 진짜 너무 맛있게 다잘 먹은 것 같아요. 아, 그리고 오늘 가족들이랑 안 돼. 가족들도 지금 되게 좀 만족스러워하고. 아, 아 정말 진짜 맛있지? 깔끔하고 맛있다 이거 진짜. 아, 여러분, 진짜. 진짜 최초일 거예요. 제가 AS 광고 식으로 해가지고. 이좀 따로, 뭐, 추가적이 없이 그냥, 제가 제 자발적으로 해가지고 온 이게 처음인데, 진짜 여러분들, 방문하셔도 절대 후회 없으실 거라고 제가 정말 자부합니다. 진짜 맛있어요. 아, 혹시나 여러분들, 어, 혼자 뭐 혼술하고 싶으시거나 아니면, 어, 좀, 누군가 이렇게 깔끔하게 해가지고 자리하고 싶다 해가지고 좀 찾으신다면, 어, 이 샤픈샤픈 한번 관심 갖고 보시고 한번 방문하시는 거 진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, 여러분들. 자, 사랑하는 사러님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,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, 여러분들. 바이바이.